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 시간입니다 어, 오늘 어, 이 시간에는 어, 제가 어, 논산시 강경읍의 건물 매매 의뢰가 하나 들어와서 겸사겸사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음, 어, 대지가 189평이고요 어, 강경역 앞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강경읍 음, 인구는 약9500 세대에서 9600 세대 정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189평에 예, 바닥 건축 면적이 어, 약 어, 44평 44, 45평 정도 이렇게 앉혀져 있는 건물 인데요 음, 어, 본의 에게 오늘 강경 장날이라서 어, 어, 시장도 한번 둘러보고 어, 겸사겸사 어, 구경도 할겸 해서 어, 다녀왔으니까 자석 가볍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네 현재 건물 내역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가 9억 4천 이고요 대지가 어, 188.45평 어돼 있는데 대지 어, 큰 필지 한 필지하고 뒤에 에, 작은 필지 두 필지 해 가지고 총세 필지로 어, 세 필지의 합이 에, 188. 어, 4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필지 합이 188.45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바닥 면적이 44.8평씩 올라갔고요 총 3층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연면적은 142.82평 나오고 준공 어 연도는 79년 4월 어어어 우리 이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도 많을 많으실 을많 거라고 어 보여지는데 79년도면 굉장히 어, 오래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 건물 소유주께서는 돌아가셨고, 어, 어 예전에 한일병원이라고 해서, 어, 한일의원, 의원으로 이 논산 읍내에서 어, 병원을 어, 하셨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차 승강기는 79년도에 뭐이 주차대수 뭐 이런 게 정확히 명계되어 있지는 않고, 승강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건물 가격은 이 현재 매매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월세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월순수익는 의미가 없고 추천용도는 예, 어, 논산 읍내인 만큼 요양원이나 어, 슈퍼 음, 이 일반 상업지역 내 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어, 어, 슈퍼나 일반 식당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1, 2, 3층 거의 주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어, 다 철거를 하신 다음에 다각으로 어, 지어서 원룸 임대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에서 약 3, 4분 거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에, 어, 위치상으로 아주 어, 좋은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에 설정된 예, 예, 용자를 얹고 사신다면 실투자금 한 5억 정도면 사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일반 대도시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어, 너그럽게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세분석인데 토지 이 공시지가 공시원가라는 게 공시지가 예, 말씀드렸는데 어, 이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평당 한 296만원 정도 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시지가가 더올라갔으라고 보여집니다만 2018년 1월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평당 296만원 예, 188평 곱하면 땅값만 5억 5천6백48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어, 원가 건물은 음, 보시다시피 영원 처리를 했고요. 어, 주변 최근 주변에 거래 사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주변에 어, 거래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어, 18년도에 거래가 된게한두건 있는데 어, 700에서 대지는 700에서 800만 원선 이 지역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예, 건물이 비교적 주변이 이제 다 낡은 건물들이 많은데 평당 700만원 선 이렇게 처, 에,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음. 강경 시내가 생소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 계룡시가 있고 여기가 논산입니다 논산 음. 시 예, 강경읍과의 아, 논산시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 논산시 인구는 약한 12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경읍 음, 해당 물건지가 이 강경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길 건너가시면 여기가 부여 부여고요. 이 어, 예, 해당 물건지는 강경읍에 위치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가 강경역입니다. 강경역이고 어, 주변에 예,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도 있고 어, 어, 또 이제 천주교를 예, 예, 김대건 신부가 예, 받아들인 예,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지적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경역 주변으로 어, 예, 준주거 지역이 이렇게 형성돼 이 있고요. 어, 강경역 주변으로 일반 상업 지역이 이렇게 형성돼 이 있습니다. 음. 네, 대응 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어, 어, 강경 하면은 이제 사일장, 9일장 아, 유성 시장하고 좀 예, 장날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어, 이쪽 주변으로 해서 어, 노점상의 네, 강경시장하고 또이 예, 대응시장이 있고 이 주변으로 해서 예, 강경시장이 예, 장날에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 갔다 온 것은 어, 이쪽 지역 상업 지역 내 예, 아, 물건지를 여행사와서 예, 한번 다녀왔는데 음, 해당 어,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어, 논산시 강경읍 어, 대흥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때마침 강경 어, 어, 장날이라서 어, 한번 주위 장날 풍경하고 어, 또 이쪽 강경읍의 어, 건물 하나가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릴 겸 겸상겸사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강경읍 대흥시장 입구 주차장 앞에 서 있는데요. 어, 일단 그 시장 대흥시장 한 풍경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옛날 어,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시장에 왔던 그런 어,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예, 오늘 좀 한산한 분위기네요. 근데 밖에 주의로 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 가게도 있고요. 네,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만은 못한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나네요. 네, 네 지금 대흥시장 내부를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 내부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데 바깥으로 사람들이 다 나가셨는지 한번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경 시장 내에 젓갈 가게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강경하면 역시 어, 젓갈로 유명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비가 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이 한 11시 조금 넘었습니다만, 은 네, 예, 하늘은 조금 잔뜩 흐려 있습니다. 어, 수산시장이네요. 생물 수산시장의 풍경입니다. 네, 2만원이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강경, 강경읍의 대흥시장 주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노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튀김 가게도 있고. 네, 시장하면 역시 참, 어, 정겨운 이 풍경, 풍경 분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조금, 노점상 하시는 분들, 또 상인 여러분들이 좀 장사도 잘 되고 경기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어, 각종 모종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지금 모종 사다 심으시면 한참 시기적으로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고추 모종하고 어, 옥수수 모종. 자 오늘 주목적이 시장 탐방은 아닙니다만 아, 시장 어, 풍경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해당 물건지 있는 곳으로 한번 가서 어, 해당 물건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예, 보시는, 앞에 보이, 보시는 이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위, 주변을 살펴보시면 저 앞쪽에 보시는 데가 강경역입니다. 강경역에서 약한 2, 300m, 한 4, 500m 되겠네요. 4, 500m로, 직선으로 나오, 나오면, 이쪽 광경 대응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흥 초등학교도 있고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현재는 이 담으로 둘러져 있습니다만 담장 같은 거를 철거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 내부 모습입니다. 정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주차장 용도나 이렇게 활용하시고 건물은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만 철거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합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리모델링이 대형 슈퍼 슈퍼마켓이나 이런 정도로 아니면 대형 식당이라든가 이런 정도로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관을 한번 다시 둘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모습이고요. 대지가 189평으로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세련되게 잘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앞쪽에 보이는 데가 주차 주차장, 주차실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네, 저 도로 입구에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어,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부 정원을 지나서 건물로 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물 내부로 어,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전에 어, 논산 강경 한일의원 의원으로 이용했던 어, 건물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2층 올라가는 입구고요 지금 지하가 한 음, 10여평 됩니다만 어, 여기 지하 모습입니다. 지하는 어, 현재, 예전에 이제 보일러실로 활용되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관리가 안 돼서, 어, 약간 습한 기운도 있고, 어, 보일러실, 어, 지하 보일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는 가정집 비슷하게 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뭐, 가정용 식당이나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리모델링도 한번 고려해 보실 법 합니다. 건물은 뭐, 비교적 아주 튼튼하게 잘돼 있고요. 어,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방입니다만, 어, 비교적 큰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1층이 약 44.8평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어, 이제 내부 벽이나 어, 이런 부분이 지금 어, 변해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조적식으로 되 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털어내고 어, 홀로해서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화장실로 사용되었던 곳이고요. 음, 임대라도 좀 넣으셨으면 좋은데 임대는 안 놓으시고 지금 비어 어, 놓았던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2층 구조가 요런 구조로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웃음> <웃음> 네, 1층 들어온 현관 입구 고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내부 화장실입니다 남녀 화장실이 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어, 1층이 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뒤에 에, 뒷면으로 나오면 이 딸린 이 창고 형태의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필지가 약음 28평 28.14평 정도 되는데요 어, 창고로 어, 사용되어 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집기등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예. 딸린 부속건물로 보시면 되겠고 어, 이쪽이 부속건물이 있는 필지가 또한 필지 있고 어, 또한 필지는 이, 예, 지금 보시는 뒤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뒤뜰 여기가 약한 어, 16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쪽으로도 이 철제 계단이 놓여져 있어서 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뜰 모양이고 대지합이 188평 189평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셔서 2층 구조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정집 비슷하게 생활도 하시고 병원으로 활용을 했던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 내부로 진입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닥 장판이 깔려져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아직 생활했던 그대로의 흔적, 이렇게 장롱도 그대로 걸려 있고요. 저희 가정집, 지금 현재도 생활하셔도 아무런 화자가 없을 정도로 양호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하시면 은 아직도 쓸만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도 예전에 요정도 주방을 갖췄다면 아주 어 괜찮은 어 건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방이 한칸 예. 한칸예 이쪽에 두 칸, 안쪽에 세 칸, 방이 세 개. 예, 아주 여기는 큰 방입니다. 지금도 아주 뭐 살림하셔도 어, 양호할 정도로 이 건물 상태가 아주 멀쩡합니다. 욕실이 쪽 하나는 방이 아니라 욕실했었네요 욕실이 내부 욕실 병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방을 욕실로 이렇게 개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새가 들어와요 <웃음> 사람이 거주를 안 하다 보니까 새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방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고요 지금 귀촌이나 귀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건물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하시면서 1층 공간을 영업용으로 생계수단으로 활용하시고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쓰셔도 아주 양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3층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으로 사용했던 곳이고요 여기는 여기도 내내 가정집 겸 가정집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이 2층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안에 격벽이 하나 있어서 두개로 방을 사용하고 있었네요 거실로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이고 이런 공간은 지금 현재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네,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한의원 같은 식으로 활용하셔도 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옆에도 방이고요 2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 아, 맞은편이 주방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음, 또 이쪽에 방이 날, 지금 현재 관리가 안돼서 조금 어, 많이 낡아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셔던 뭐 철거해서 다시 건물을 신축 음, 사시면 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용적률은 율 지금보다는 훨씬 어, 유리하게 건물을 지실 수 있, 있으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이상으로 3층까지 건물 내부를 어, 보여드렸고요. 어, 옥상도 한번 가서 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리가 안돼 있어서 어, 지금 예전에 예, 방수 작업을 했던 게다 일어나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어 리모델링 하실 거라면은 싹 걷어내고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옥상 모습입니다. 비가 비가 내리다가 다행히 현재는 비가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장이 4일9일장인데요 오늘 때마침 강경 장이 열리는 날에 한번 촬영을 한번 나와 봤습니다. 예, 저쪽 앞쪽에 보시는 데가 강경역이고요. 강경역에서 대흥시장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한 4,500m 앞에 대흥시장이고 또 앞쪽에 이제 초등학교 대흥시장 앞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 반대편 쪽으로 이 뒤쪽으로 어, 대흥시장이 어, 이렇게 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이 건물에 대해서 프리핑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 가격은 현재 예, 저, 음, 대지 포함해서 9억 4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500만원 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지가 어, 세필지로 되어있는데 세필지 합이 188.45평 정도 되, 음, 됩니다 그래서 평당 어, 500만원 꼴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쪽 그 거래 시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예, 허름한 건물, 건물 이런 거는 한 700에서 800선 이렇게 평당 형성이 돼 있고요 땅값은 최근에 거래된 게한 600, 7, 80만원 평당 이렇게 거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어, 어 지금 비어있는 기간이 좀 많다 보니까 아버님이 병원을 하셨다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관리가 안되는 관계로 지금 비어있는 어, 상태로 어, 있다가 어,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앞에 이제 대지의 모습이고요. 예, 대지 풍경입니다. 정원 이쪽 부분을 어, 담장을 헐어내고 주차장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리고 건축면적이 현재 한 148제곱미터니까 44.8평 45평 가량 이렇게 바닥면적이 앉혀져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면적은 3층이니까 142.8평 143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강경이 근처 이쪽 상업지역 역주변으로 해서 어, 일부가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으로 예,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는 어, 20m에서 25m 도로가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어,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경 인구는 예, 9,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논산 인구는 약 예, 논산 논산시 강경읍이기 때문에 예, 논산시 인구는 13만. 이 조금 안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뭐 대출 관계는 다정립이 어 돼서 어 대출은 없는 상태인데 근저당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어 채권 최고액성이 4억 7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약한 3억 9천 정도 대출을 받으셨다가 다 갚으신 그런 상태고 현재 대출을 안고 이 건물을 인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채권 채구액 4억 7천 정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정된 기간이 2004년 5년 정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그 언저리에서 대출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시지가, 평당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여기가 평당 296만원 이상 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한 300만원 가량 된다고 보시면 현재 시세가 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에서 800 평당 그 정도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입니다. 이쪽 강경 옆내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는 이제 병원으로, 어, 지금, 근생 병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병원이 됐던, 어, 주거용으로 됐던, 어, 한번 눈여겨보시고, 어, 어, 한번 관심있게 잘 살펴보시면 어,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냥 가지, 나가시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매물을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살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